오늘도 오버월드의 산천초목이 푸르게 빛나고 있군요. 저기 양들도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양들의 일상을 파괴시키려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늑대 가족이죠. 늑대는 세상에서 양고기를 제일 좋아하는 동물입니다. 늑대들의 오늘 점심은 양고기인 모양인데요. 양들이 뒤늦게 도망가려고 해보지만 재빠르고 악독한 늑대를 속도에서 이길 순 없죠. 결국 양들은 늑대의 단백질원이 되어버렸습니다. 늑대들의 빠르고 강력한 몸놀림과 사냥감을 향한 두뇌 회전력은 사악한 몬스터들인 스켈레톤마저도 혀를 내두르게 만들 정도입니다 아 물론 스켈레토는 혀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늑대들의 가장 무서운 점은 단체 생활을 영위한다는 점인데요 늑대들은 같은 무리들끼리 모여 살면서 사냥감을 함께 노리고 심지어는 갓 태어난 플레이어들도 야생에서 이들을 만나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마련인데요. 서바이벌 플레이어들을 위한 야생이 제일 쉬었어요 라는 책에서 초원에선 늑대 무리들을 만나면 건들지 말고 발 빠르게 도망쳐야 한다고 적어 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늑대들의 위력은 마을에까지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데요. 늑대들은 간혹 마을까지 들어가서 주민들이 기르는 양을 잡아먹기도 합니다. 마을의 소호자 철골렘이 있긴 하지만 철골렘들은 늑대를 적으로 인식하지 못해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악동들인 늑대가 얄미운데도 불구하고 플레이어들에게 인기가 있는 이유는 바로 귀엽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늑대들을 길들이면 오버월드에서 유일하게 플레이어를 지키고 함께 싸워주는 동반자가 되기도 합니다. 길들인 늑대 두마리에게 고기를 주면 새끼늑대 한마리가 태어납니다. 어떤 플레이어는 이런 방식으로 10만 대군을 양성하여 왕국을 세웠다는 풍문도 있습니다. 늑대는 때때로 금지 옥겹 키운 동물들을 훔쳐먹는 습성 때문에 얄밉기도 하지만, 둘도 없는 친구가 되기만 한다면 그 어떤 위험한 곳도 가리지 않고 함께하는 동반자 늑대는 오늘도 플레이어를 기다립니다.